원 방정식이 2강이지 그 2강이 뭐냐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직선. 직선이 뭐냐 직선 직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아야 돼 오케이 원이 갖고 있는 정보는 중심이랑 한 점이라고 했다면 중심이랑 반지름이라고 했다면 직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야그아지정줄고 <웃음> 직선은 곧은 선이잖아, 그치? 휘지 않은 선 그럼 어떤 직선을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다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로 구분될 거야 기울어진 직선이랑 축에 평행한 직선, 축에 뭐한 직선? 어,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 축에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 이 둘로 나눌 거야. 자, 이 기울어진 직선은 우리 이미 배웠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살짝 기운 직선이 나온다라고 배웠지. 그럼 1차 함수는 식이 y는으로 갈거 아니야. 그 뒤에 몇차 식이부터? 1차 식이 와야 되겠지. 그럼 1차 함수이려면 a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렇다면 a가 0이 아니면 a가 될수 있는 것은 0보다 큰 것과 작은 걸로 나뉘어. 0보다 큰 것은 기울기가 이쪽을 향하고 0보다 작은 것은 기울기가 이쪽을 향해. 그럼 이쪽이다 이쪽이다에 구분 짓는 건 뭐겠어? 이거 아니야? 이 직선은 요 위로 올라가면 기울기가 뭐라고? 플러스인 거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기울기가 뭐라고?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저건 뭐야? 이겨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기울기 0인 거지. 그래서 축의 평행한 직선 중에 x축에 평행하거나 평행 또는 y 축에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인거? 0인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아니겠지. 기울기는 0이 되니까 y는으로 표현되겠지. 그럼 단순히 y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뒤에 어떤 값이 오겠죠. 오케이? 한 가지를 얘기했어. 그러면 축에 평행한 거 X축 말고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수직인 직선은 아직 얘기 안 했어. 자, 이때 이 앞에 달려있는 이 녀석이 <웃음>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부른다. 오케이? 기울기라 부르는데 이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 분해 y의 뭐다? 증가량이다.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야 근데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 기울기에 비슷하지만 다른 말, 같은 말, 아니, 같은 말. 탄젠트라는 쌈각 비를 나타낼 수 있겠지. 이세타는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탄젠트 값 중에 특수한 값세 가지밖에 모르지. 탄젠트 30도는 얼마? 3분의 노트 3. 탄젠트 45도는 얼마? 1. 탄젠트 60도는 얼마? 루트 3. 그니까 러 X축과 이론는가의 크기가 45도다. 그럼 기울기가 1이다. 라는 뜻인 거야. 요게 기울기의 다른 언어예요 도윤이가 굉장히 시험, 그러니까 뭐야, 공부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아졌어. 되게 좋아졌어. <웃음> 그전에 너무 안 했단 얘기지. 되게 좋아졌어. 음, 좋아.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또 하나를 이제 찾아보면, 요 뒤에 있는 B가 궁금하지 않아? 이 B는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기운 직선 얘기한다 그랬잖아. 기울어진 직선인데, 어디서 기울었냐면, 좌표 평면 상에서 기울었단 말이야.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이런 공단에서 기울어져. 이거 맞지? X축, Y축이 있는 이 공간 1사분면, 평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는 이곳에서 기울어진 직선이 가는 거야 어떤 직선이 간다고? 기울어진 직선이 어떻게든 가고 있는 거라 그러다 보면 이 직선은 반드시 무엇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X축 또는 Y축과 만날 수 X축 그리고 Y축 여기에 모두 만날 수밖에 없겠지 이때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x 절편이라는 거야. y 축과 만나는 이 점을 y 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절편은 한자어야. 그러면 x 절편은 x 값만 있겠지. y 값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무엇, 0 이렇게 가겠죠. 뭐, 여기 x, 뭐, 뭐, k, 0 이런 식으로 가겠죠. y 절편은 x 축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 뭐, p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 를 필요하고 여기 를 q로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x가 0일 때 y값이라는 거잖아. 이 식에 x에 0을 넣어 봐. y는 b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반드시 0, b를 지다는 거지. 이 0, b에서 b가 뭐였어? 이게 이게 뭐였어? y 절편이지. 그래서 그래서 정리합니다. 1번. 기울기를 주고 y절편을 주면 직선의 방정식을 개빨리 구할 수 있지. 맞지?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면 식은 y는 3x-2라고 만들 수 있는 거지. 됐지? 두 번째, 그러면, 그러면 기울기를 주긴 주는데 m이라고 주었어 그러면 y절편을 주지 않고 다른 한 점을 준거야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보자는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기울기 나니까 이 직선은 y는 뭐 x mx 플러스 n이잖아 근데 내가 뭘 못구했어 n을 못 구했지. 근데 요 점을 아니까 요 점은 집어넣어도 되잖아. y1은 mx1 플러스 n이지. 그러면 n을 모르는 거, 이걸 모르는 거니까 n은 하고 정리하면 y1 플러스, y1은 mx1이지. 이거를 뭐 해야 돼? 대입하면 다 아는 것만 남겠지. 그럼 y는 mx mx1 플러스 뭐? y1. y는 m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1 플러스 뭐? y1 이 녀석을 제일 많이 쓰니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를 들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해 y는 마이너스 2 가로 하고 x 빼기 x 값이 빼 x 값, 다음 더하기 y 값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됐나요? 지금 느낌상 백가람이 안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할 것 같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백가람은 지금 이 내용이 틀리면 나한테 문자를 바란다 선생님 수업중에 제 얘기 하셨네요 이렇게 지각을 하면 남한테 피해를 안주면 됐잖아 지각을 했을 때 남한테 피해가 없잖아 내가 수업을 안 들으면 나한테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피해가 있는 거야 오케이? 콧구멍 걸렁대면서 얼음 먹지 말기 남한테 피해가 있는 거야 자세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기울기를 안주는 거야 두 점만 줘버리자고 그럼 뭐가 없는 거지? 그 기울기 구하면 되지. 기울기는 X 증가량이니까 뒤에 있는 X에서 앞에 있는 X를 뺐다면 Y도 뒤에 거에서 빼야 돼. 앞에 있는 X에서 뒤에 있는 X를 뺐다면 앞에 있는 Y에서 뒤에 있는 Y를 빼야 한다 거리를 구할 땐 상관없었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건 제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내면 기울기 알고 한점 아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거 똑같은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3번까지가 정리고 4번이 있는데 4번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거야 그럼 x절편이 a라는건 a,0을 지나네 얘는 0,b를 지나네 두점 아는거니까 위처럼 하면 되는데 얘는 공식이 쉬우니까 외워두세요 x절편 분의 x 더하기 y절편 분의 y는 항상 얼마? 1이다라는 식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얘 정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이 빨간색 별표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플러스 값이 커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는 거지. 마이너스 값이, 그 마이너스로 멀리 가는 거지. 그럼 절대 값이 커질수록 여기서부터 멀어지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멀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보자. y축도 그려볼게.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직선이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멀어진다는 것은 1로 가면 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는 거지.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요? 1로 가겠지. 맞지? 그럼 이쪽 0보다 커지는 거 플러스는 숫자가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1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질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느 축에 가까워져? y축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5랑 플러스 3랑 누가 더 y축에 가까울까? 마이너스 5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게더 가까워. 그건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가까운 거고, 얘는 올라가는 걸로 좀더 떨어져 있는 거죠. 기울기의 뭐?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무슨 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됐습니까? 정리 부탁드립니다. 바로 영상은 정리